아저 나무 하나 가 진짜 개... 와 나무 하나 정말 완전 빡치... 아우 어,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새로운 걸 가져왔습니다 무려 드디어 마비노기 모바일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운적해도 제가 그 모바일 게임을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볼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바로 마비노기 모바일이다. 네 여러분들 아 여러분 제가 진정하시고요. 자연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사실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컨텐츠 모바일로 마비노기 오늘의 미션 돌기. 와우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핸드폰 원격을 이용해서 <웃음> 마비노기와 핸드폰을 연결했고요. 요것이 바로 마비노기 모바일이다. 어? 그래서 오늘은 즉슨 마비노기 게임을 제가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오늘의 미션을 돌아보는 것을 플레이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면은, 터치를 누르면은, 어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움직여, 움직여. 자, 한번 뭐 오늘의 미션 한번 돌아볼까요? 이걸로. 전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미션 눌러볼까요? 반복. 탈퇴이네요. 새도우 위자드 퇴치네요 자 새도우 위자드 퇴치데 인 이거는 아 이거 혼자 돌아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같이 돌면 욕먹습니다 한번 이제 먼저 탈틴으로 좀 이동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스마트 컨텐츠를 누르고 탈틴 적으면 나오죠? 그렇죠 검색 상당히 느릴 겁니다 하지만 이정도는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거예요드로이드 집으로 이동 아우 재밌네요 어? 자, 패을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패스 소환! 요것을.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세발요 우클릭! <웃음> 아, 우클릭이 안 되네, 이게. 걸어가 봅시다. 걸어가자, 걸어가자. 계속 이거 톡톡 눌러줘요. 톡톡톡톡톡. 자, 캐스트 하드로 돌아야죠. 오늘은 당연히 하드로 돌아야죠. 오늘은, 아씨. 하드 돌수 있을까? 돌아 봅시다. 자. 수락. 오케이 디바인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이야 이게 가자 렛츠고 렛츠고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좀! 야 빠지는 것 같아 빠지는 것 같아 오케이 자자 좀만 더 아이 좀좀좀좀좀 시점 좀 변하자 잡아겠습니다 렛츠고 자쳐쳐쳐 오케이 침착하게파이너이트로 갖다가 낮춰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한말씩 오케이, 오,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시점 변경이랑 좀 시점 변경만 돼도 엄청 좋았겠다 이거. 야, 두, 제 1위 일째인데 벌써 파이널타다 달면 어떻게? 민디비, 제발요. 민디비, 민디비, 민디비, 걔, 민디비, 다시. <웃음> 아 진짜 드럽게 힘드네 이거 우와 우와 진짜 겁나 힘들어 미쳤어 아 그냥 오늘의 미션 말고 그냥 알비던 전놀기 이런 거할 거겠나 내가 미쳤다고 왜 오늘의 미션 했지 이거 한번 한번 한번 그렇지 어 라이프 진 설마 까지맨니와아 어, 진짜 진짜 힘들다 이 게임. 와... 야잠 제가 재밌는 거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재밌는 거 생각. 재밌는 거. 여기다가 이거를 이거를 좀더 붙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완전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런 걸좀더입여 줘야 돼요. 자, 이거를 아! <웃음> 자. 이거 <웃음> 난 천재다. 야, 대. <웃음> 와, 여러분 전 천재입니다. 진짜 나는 최고다. 여러분들. 진짜 마빈이 모바일 게임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파이어볼, 충전 충전. 아, 충전, 충전, 충전. 아 파이어볼 충전, 충전, 충전. 야, 좀 비켜. 아이 돌겠네. 오케이 비켜, 비켜, 비켜. 됐어. 가자, 가자, 가자. 고라치. 고라치, 고라치, 고라치. 이거 우편함 누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오미도래, 오미, 오미. 오늘의 MC. 와. 야, 이거 쉽다. 이렇게 하니까, 아, 진즉에 이렇게 할걸 제발, 제발 던지자. 제발, 그렇지? 와, 드게힘는네 진짜. 야, 다행이다. 던지고, 주, 던지고 말았어. 어, 팔아파. 와, 팔 아파. 와, 팔아우 팔모 없다. 와, 야, 팔모가 모아, 팔아. 어우, 갓 게임이네요. 그럼요, 완전 갓 게임이죠. 이런 게임 어디 없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너 비켜봐 아 비켜봐 좀 됐어 됐어 와 진짜 힘드네 파벌 날리자 파벌 날리자 날리자 날리자 날리자 날리자 날리자 날리자 일단 날리자 아 진짜 빡치기하네 이거 게임 어? 아저 나무 하나가 진짜 개와 나무 하나 정말 완전 빡치아우 어, 죄송합니다 나무 하나가 사람 성질 살살 긁네 나무 가려져가지고 똥망 게임이야 이거 뭘쏠 수가 없네 이거 아니, 왜 글로 이동하냐? 이 어이가 없네? 이동하지 말, 쏘라고! 제발, 파이어볼 라이어 있 제발! 제발요! 죽었! 죽었! 제발! 와, 드디어! 와, 드럽게! 진짜 개인들다, 진짜! 야, 됐냐? 됐어? 됐냐고! 필살! 루이노브! 노바! 와 와, 보스룸이다 와, 보스룸이다 진짜! 와, 보스룸 와, 오늘의 미션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야, 한판도 오늘 지금 몇분 걸렸나? 지금 진짜 와, 한시간 걸렸거든요? 50분 넘었어, 지금 들어온 지 제한시간 있어서 끝났다 아, 제발요! 씨. 얘기야, 와, 망했다 와 와, 망했다 아, 침착해, 침착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난,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오케이, 침착해. 오케이,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역시 빠이시 답이다.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물러와. 물러와야지. 물어와 물러와. 셔 제발요. 제발요. 야, 진짜 얘들 난리 났다. 와, 최악이다. 최악이다. 최악이야. 좋아, 좋아.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A 눌러서 자동전투다 이 게임에 자동전투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A 눌러 놓고 누르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알아서 잘 싸웁니다 보이시죠? 모바일 게임이니까 당연히 자동전투가 있지 양산 응? 게임과 다를 바가 뭐니? <웃음> 여러분도 지금 당장 설치하세요 마비노기 모바일 드럽게 힘들었네요. 와... 지금 새더우 위자드 한 바퀴 도는데 몇분 걸린지 아십니까? 지금 85분 걸렸네요. 와... 너무 힘들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게임이지? 와... 정말 수레기들이 나오네. 이렇게 고생했는데... 야, 집어쳐. 집어쳐. 할 짓이 못 된다, 이건 진짜. 이렇게 게임하면 이제 때려치야 합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진짜. 오늘 제가 플레이해본 결과 절대로 핸드폰으로 던전을 돌면 안 된다. 와... 너무 힘듭니다 죽을 뻔했습니다